구지팀과 <웃음> 네. 그 홍승규 팀 그리고 브레인스톤 팀, <웃음> 네좋습니다첫 <고맙습니다. 웃음> 번째 게임부터 만나 보시죠. <웃음> 약간 길쭉하게 동그란데 약간 꼬리가 있어. 근데 꼬리가 그 삼각형이야. 잘안 들려. 꼬리가 삼각형이라고. 어. 야 외국인 하는 이런 거그 머리 뭐못 그, 알아듣지 않아? 언제까지? 시점이그 동그라미에 딱 붙어있지. 했어? 오케이 보여줘 정답 오 오. 오오. 오오. 정답. 약간, 약간. 민규씨 정답 하나 볼고기 땡 비슷해, 비슷해. 아, 아. 계속해 계속해 미사일인데 미사일 잠, 잠수함 생선 회. 회야 이게 <웃음> 뭐냐 <웃음> 패스 있어요 패스? 패스 오케이 형그 얼굴이 동그래 얼굴이 동그래? 근데 여기 그 여기 수염이 삐죽삐죽 어. 나왔어 어. 삐죽삐죽 눈도 동그랗고 귀가 세모네 야 진짜 안 들리네 이거 어. 가운데가 또 동그랗고 오케이 아니... 됐어? 이어 됐어? 응답에 이건 절대 마실 수 없다 이거 진짜 이건 절대 못맞 절대 안마신다 이거 <웃음> 문준이 <웃음> <참>, 도시니 <참도 고시, 웃음> <님, 웃음> 원우 승관 어? 어? <웃음> 정답! 외계인? <웃음> 어? <웃음> <왠예인>? 야야 <웃음> 얘네 꼴찌하겠어 <웃음> 꼴찌하겠어 <웃음> 동그라미가 두 개야 근데 양쪽으로 이렇게 동그라미가 두 개가 있어 이렇게 동그라미가 두 개가 있어 어 그리고 쇠가 <웃음> 이렇게 이렇게 있어 이게 이렇게 Let me drop the 음악 Good. 오, 네, 자 넣어봤어요? 마지막 점수까지 맞출 수 있는 기회 드립니 이게 손글라스 땡 자전거 자전거 오 된다 그데 타이머 왜타이잖아요 근데 이미 끝났습니다 아. 아 여기 봐야 되지 아닌가 자 네모를 그려 그리고 뭐. 동그라미를 가운데에 조금 조금 작게 그려 그리고 뭐, 왼쪽 아, 위쪽에 뭐. 네모 위쪽에 왼쪽 위쪽에 네모를 조금만 이렇게 그려 그렸어? 음. 오케이 도겸이 형 카메라 오. Yeah. 어 얘야 어. 어어자 브레이브 레이 마른 모를 역으로 그려 거, 거꾸로 어. 어, 사다리 마른 모를 역으로 해도 위쪽 마른 위쪽이 길게 밑이 짧게 내, 아 내고. 오케이 그다음에 직선으로 위로 쭉 올려봐 그 가운데에서 그다음에 아. 거기에 삼각형을 그려 어디 어디 어디 어디 그 오른쪽 길게 삼각형 됐어 맞, 그랬어 보여줘 보여줘 이거 아니야? 뭐? 아, 말은 왜냐면 마름모가 이건데 얘는 위로 길게 그러는. 이렇게 길게 그리는. 캠프, 텐트, 베스 베스 베스, 베스 베스 베스. 직사각형, 직사각형, 위, 이렇게 위로 긴 직사각형. 어. 그거를 크게 하나 그려봐. 그렸어. 그 다음에 옆에 조금 작게 직사각형 하나. 그 다음에 그 계속 밑에 조금씩 작게 그려.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 그 다음에 직선에다가 어. 위에 동그라미 달린. 동그라미? 어 그러니까 그걸 아쭉 그리고 오 끝이야 여기가 끝이야 끝이야? 어 여기 정확 어, 빨리, 빨리 보여줘 보여줘 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그래가지고 여기 정확하죠 아 그거 있잖아 피아노 계단 계단 아니 아니 그거 아. 안 돼요 아니야, 아니야. 아, 손 손이 다돼 아, 있잖아 그거 도미노 그렇지 도미노 아니 아니야? 매스 매스 매스 매스 뭐야 이거 자 디노야 긴 삼각형을 그릴 거야 아래 아리, 아래가 뾰족하게 긴 삼각형 아아 하나 맞췄네 그래도 어 하나 맞췄어 <웃음> 신난 신난 노래 아니. 아, 아, 이거는. 조금 어, 반원. 오케이. 반원 오케이 반원 이제 그 직선 n w o n Panwon? Panwon? Panwon? Panwon? Panwon? Panwon? p a n w 약간 위위 n w o n Panwon? Panwon? p a n 와, 오와. 오케이 옆으로 긴 직사각형. 오. 직사각형. 오케이. 이제 그 직사각형 안에 원을 네개 그려둬. 그리고 그 원마다 그두 개의 구멍이 속에 있어. 두 개의 구멍이 속에 있다고?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한번 보여줄래? 자, 어쩌나. 어, 어, 그거야. 잘했어. 아, 아, 뿌레찌. 아니, 아니. <웃음> <웃음> 패스 패스. 뭔가 물건인 것 같긴 한데. 어, 패스, 패스. 아, 잘 그렸는데. 아. 알고 어 오케이 잘... 아 이거 너무 쉽다 어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괜찮으면 잘 그려 오케이 다이아몬드 응? <웃음> 다이아몬드 캐럿 스 yes! 예! 오케이 단어가 그꼭 쉽지 가운데 꼭지점이 위쪽으로 향하게 응. 좀 옆으로 긴 삼각형 위에 가운데 꼭지점에서 아까 전에 그 우산처럼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곡선 오케이 오케이 어? 어 어머니는 이거는 아, 이해가 안 된다. 아뭐 어? 아니 아니 아 이거 아미 아니 아니 아이고. 아 어? 이거 위에서 아래로 자 좀만 디테일하게 그 컬러의 꼭짓점에서 아, 위에서 아래로 오 사상 브라이게 삿갓 김삿갓 사깟... 아. 옷걸이였나? 어, 옷 옷걸이. 맞아 맞아 아 오케이. 노래가 시끄러운 게 한몫하는 것 같아 뭐, 그렇지 이게 정신이 나구나나힌 나왔어 그 수염 난 고양이 보면서 워워워워워워워 우와 우와 우와. 아무튼 재밌다. 첫 번째 게임은 부지 네. 팀이 이겼습니다 저희가 이겼습니다 네. 저희 네. 일단은 네. 스코어를 합해볼